25분에 20, 이고 음. 25분에 20 곱하기 100을 하면은, 음. 25는 1이 되고, 100은 4가 되고, 20 곱하기 4는 8어 오, 좋아요. 퍼펙트해요 아, 완전 퍼펙트하게 잘풀어놓 좋아요. 2분의 1은 한 칸인 거잖아. 그치? 네. 어, 그래서, 아, 그래. 이걸 칸이라고, 열 칸이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,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다. 자, 이 전, 이거를 전체를 쌤이, 이거, 이 네모 전체를 1이라고 할게요. 1. 네. 그리고 이 1을 10개로 나눈 거니까 이거 하나를 10분의 1이라고 할게요. 네. 네 그러면 150에 10분의 1. 150이 아까 1이었잖아. 그지그럼면이거의 네. 10분의 1은?